자기야, 오늘 주말인데 장보러 나갈까? 오늘 주말장 열린데 나스트로베이가 너무 먹고 싶어. 어,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오자. 안나오 거라 이어 오늘 사람 진짜 많다 아 맞네 이제 곧 명절이라서 사람들 많은가보다 <웃음> 명절되면 상가들 다 닫으니까 올해도 먹을 것좀 많이 사다 놔야겠는데 뭐 살까? 어? 일단 난스트로베이 사러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정류점 앞에 줄좀서 있어 알았지? 금방 갔다 올게 어? 자기는 뭐 먹고 싶어? 자기도 스트로 밟으면 돼? 알았어. 여기 잠깐 서 있어. 자기야, 나왔어. 어. <웃음> 응? 어, 자기야. 이분, 누구셔? 아, 그냥, 지나가시는 분이라고? 왜? 왜 누구였는데 그래? 응? 아무것도 아니야? 어, 왜? 말해줘. 뭔데? 아니 뭔데 그래? 말해줘야 알지? 몰라도 된다고 아 그러지 말고 말해주지 자기야 우리 사이에 비밀 없는데 별것도 아니라며 근데 왜말 안해줘 뭐? <웃음> 전번 따로 온 거라고... <웃음> 그렇구나. 내가 잠깐 다른 거 사러 갔던 동안, 저분이 자기 전번 달려갔구나. 아... 응... 삐졌냐고? 아니야 안 피졌어. 내가 왜 이런 걸로 피져 그냥 우리 자기가 이뻐서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건데 뭐. 여기 스트로베리 버거. 응. 다른 베리들도 같이 있길래 섞어 달라고 그랬어. 나? 아, 난 갑자기 입맛이 없네. 응. 아니야. 기분 안 좋은 거. 기분 안 좋은 건 아니고. 응. 그냥 자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이 전화번호 따로 오는 거 보면 좀 불안해서 그래. 그렇잖아. 내가 애인인데, 당당하게 내가 애인이라고 말도 못하고, 전화번호 따로 오는 거 그냥,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. 음, 응, 좀, 그래. 우리 애기가 이렇게 이뻐서 인기 많은 건 좋은데 좋은 것만큼 불안한 것도 사실이야 응응 음. 불안하지 맨날 불안하다 고 뭐. 나가면 거의 두 번에 한번 꼴로는 전화번호 따이잖아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기분 나빠 응. 다음부턴 너랑 안 나올래 장도 그냥 언니 혼자 볼 테니까 나오지마 웃지마 뭐야 그 표정 나는 심각한데 그렇게 웃고 있으면 어떡해 뭐? 귀여워? 언니 귀여운 거 아니거든 지금 삐진 거거든 삐진 거 보고 귀엽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웃지마 나좀 심각하단 말이야 응. 이 정류점은 줄이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왜 들어가고 싶냐니 당연히 네가 얼굴 보여주고 그렇게 배실배실 웃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싶지 맞아 살거 많긴 한데 다 필요 없어 쫄쫄 굶을 거야 이. 그러니까 자기야 내 저번부터 말하잖아 스카프 하고 댕기자고 아니면 히잡을 두르던지 눈만 보여줘, 눈만 근데 히잡도 안 되겠다 눈까지 가리는 걸로 하자 너 눈도 이뻐가지고 불안해 진짜 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내가 언니고 이렇게 징징거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흥 질투나는 거 어떡해 이제 어딜 가든 같이 다닐래 자기가 집안에만 있는 거 아니고 히잡 쓰고 댕길 거 아니면 이제 어딜 가든 같이 다녀야겠어 혼자 두니까 사람들이 침범하잖아 이제 내가 가드 서야지 우리 자기 내가 지킬거야 전화번호도 못따로오게 내가 다 째려보고 있어야지 어때? 괜찮지? <웃음> 자기가 그렇게 배실배실 웃어주고 있으니까 <웃음> 그래도 기분이 풀린다 <웃음> 나좀 단순한가봐 진짜 자기 아무것도 안해주고 웃기만 했는데 왜 풀리는 거지. <웃음> 맞아. 전화번호 따인 자기 잘못은 아니지. 그래도 전화번호 막 주고 그러면 안 돼. 아까도 줬어 안 줬어. 안 줬어? 진짜지? 그냥 한번 확인차 물어봤어. 히. <웃음> 뭐야 <웃음> 이분 왜? 아... 음. <웃음> 딸기 먹고 기분 풀으라고? <웃음> 알았어 나 기분 풀리려면 딸기 말고 자기가 뽀뽀해주면 기분 더 풀릴 것 같은데 여긴 사람 많으니까 그럼 집에 가서 뽀뽀 많이 해줘야 돼? 히. 가끔 보면 내가 언니 아니고 자기가 언니 같아 <웃음> 어, 이제 고기 우리 사면 되나보다 들어가자 자기야